그 다음에, 보시면 아시겠지만은, 이거 SS급. SSS. S3개. 이번에 그, 빠칭코를 저거 어쩌다가 하게 됐는데, 어, 두 번의 기회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두 번의 기회를 그냥, 이제 해보자 싶어가지고 해봤는데, 와. SSS급이 바로 걸렸어요, 저 이거. 112 돼버려가지고, 되어버려, 딱3 해서 SSS급. 이거 이제 SSS끝 여기서 과연 뭐가 나올지 둘 중에 하나 나오는거겠지 아 둘다 주는구나 둘다 이거 받아주면서 1에서 4강 이거 4강 뜨면 좋은거잖아 아닌가 탑프라이스 100이니까 별론가 차라리 25에서 1강짜리 나오긴 한다 일단 이거 둘 중에 하나 근데 솔직히 4강 나와도 나쁘진 않아 왜냐면 LA랑 그 LOL이랑 그다음 FA 자체가 별로 그렇게 비싼 편이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1강이 뜨네 25짜리 여기서 좋은 것도 좀 되잖아 여기서 만약 비니시우스 주니어라든지 아니면 진짜 질라탄 같은 선수가 나온다? 그럼 진짜 그냥 미친거야 여기서 가보자 여기서 제발 질라탄이나 그런 선수들 누구야? 나 저런 터키 아닌가? 누구야? 오, 13억이면 일단 나쁘지 않은데 오케이 13억 1200이면 거의 만원인데 만원에서 13억 납뱃 아 제발 아 진짜 비싼거 한, 한, 한 번만 떠주라 진짜 한 3-40억짜리 한 번만 떠주라 캐비다 누구야 어? 어! 200억 아니, 여기서 200억이 뜬다고? 브루노 페르난데스 200억 와 아니 내 호돈이 호돈이 거의 이 가격인데 아니 빠친코에서 와 1등으로 이렇게까지 준다고? 그것도 나 운빨로 뜬건데 200억? 아니, 나 맥년 안 가, 어. 아무리, 그래도 맥년은 좀, 어, 200억? 와.